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볼 이한 입니다 자또 며칠 만에 경금과 신금일간 차례대로 영상 이제 올려 드릴 텐데요 어늘 말씀드리지만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운세는 어디까지나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운세는 너무 맹신하지 않고 내가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대입을 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고 어디까지나 예언이 아닙니다. 어, 점을 친다거나 예언에 매달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사실 우리 자신의 마음 속에 모든 해답이 들어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행위이기도 해요. 어, 저도 예전에는 막 재밌을 때는 사소한 문제까지도 다 점을 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필요한 경우만, 정말 깜깜할 때만 그래도 그마저도 요즘은 점을 잘 치지는 않고 거의 명상을 하는 편입니다. 자 이제 경검일간 시작을 할텐데 이 인트로 영상을 꼭 먼저 들어주시고 이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보시면 이제 영상을 보지 않고 그냥 막 댓글로 질문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좀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자 먼저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첫 작업이고요. 띠가 아니라 태어난 날짜에는 일간중심으로 해서 사주의 축을 먼저 보는 방법인데 여기 동그라미 친 부분이 경금입니다. 자 신약한 경우는 주로 이 금의 기운이 약한 상황일 때요. 금이 아닌 다른 오행들이 거의 많을 텐데 주로 신약한 분들 같은 경우는 목이 많다거나 아니면 화가 많다거나 그러니까 재관이 많은 경우로 인해서 신약해진 경우가 곧잘 있어요. 그리고 신강하다는 것은 청간지지가 모두 비경겁제 즉 금이 왕성한 상황일 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강신약은 글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고 사주의 생시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원곡과 다르게 흘러가는 대운 좋은 것이 들어온 게 아니라 사람들마다 10년마다 달라지는 시기를 저희가 대운이라고 해요. 1년씩 들어오는 것은 세운이라고 하죠. 이대운에 따라서도 사주의 원래 글자와 대운에 들어오는 글자로 인해서 신약했는데 신강으로 일시적으로 이제 역할이 바뀐다거나 이렇게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학습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강의를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요즘은 워낙 문화센터 라던가 각종 교육기관에서도 일반인들 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들을 많이 오픈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세상이 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아 그리고 여섯 가지 일주를 제가 이제 할 거예요. 경자, 그리고 경인, 경건 같은 경우는 또 경진이 있죠. 그리고 경호, 경신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경술 여섯 가지 일주가 있습니다. 일주별로 완전히 다르지는 않고 이제 세세한 부분들이 좀 달라지고요. 기본적으로 인트로에서는 이제 총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려 볼 텐데 어 이번 들어오는 2022년도가 임인년이에요. 그런데 이 임수가 힘을 쓸수 있는 해가 아니에요. 그게 힘을 쓰려고 한다면 임자라던가 임신이라든가 임진이라든가 사주 구성에 따라서 이렇게 들어왔을 때가 임수가 힘이 있는 부분이고 지금은 이 해가 아니라 이민년이기 때문에 사실 임수가 굉장히 약화되는 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임목 즉이민년도천간에 있는 임수가 정화라고 하는 이천간의 에너지를 끌어들여서 정임 한 목으로 인한 목의운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지지에서도 호랑이이기 때문에 당연하겠지만 목의 운동을 천간 지지가 모두 같이 이제 움직이게 되고요. 이 호랑이 글자는 붉은색으로 표시를 잠깐 해서 여름에 시작하는 그 글자인 병화를 품고 들어와요. 그래서 경금 일간 입장에서는 이제 이 호랑이 글자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재성에 해당이 되죠. 그것도 편제입니다이편제가 평관병화를 품고 와요. 그래서 신약한 분들께는 안 그래도 약하신데 더더욱 나를 신약하게 하는 흐름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신강한 상황에서는 이제 금이 굉장히 왕성하기 때문에 재관을 동시에 획득할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 해입니다. 우선 식신구상이 더군다나 이제 잘 되어 있는 경우 겨울 글자가 잘 구성이 되어 있다면 이 재성 글자가 원국에 없다라 하더라도 호랑이라든가 토끼 글자가 없다 하더라도 좋은 흐름으로 갈 수가 있고 저절로 문제가 해결되는 해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신강하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신왕 같은 경우는 신강 혹은 신왕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좋죠. 왜냐하면 재성과 관성을 같이 들고 들어오는 해이기 때문에 참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칠판을 바꾸어서 또 말씀을 드려볼 텐데 역시 이해를 돕기위 해서 동그라미 그리고요. 자 여기서 재성을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재성은 목기운입니다. 그래서 정제를 저희가 보자 그러면 을목이 바로 정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올해가 이민년이잖아요 호랑이에요. 이 호랑이 해에 보게 되면 을목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재왕지가 되고 편제라는 구성을 봤을 때는 감목이 편제가 되는 것인데 역시 호랑이 해에 걸록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걸록지, 재왕지시비운성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거 굉장히 왕성하고요. 그리고 관성 같은 경우는 화기운인데 정관은 여기서 정화가 되는 거죠. 정화가 정화 입장에서 이 호랑이 환경지를 보시게 되면 사지입니다. 죽을 사자. 에너지가 죽는다는 거죠. 그러면 평관, 평관 병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호랑이 환경지가 장생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재관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는 어쨌든 편관, 장생지에다가 편제, 장자가 모두 왕성하니까 신강입장에서참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재관을 일간이 튼튼할 때는 더 유리하게 쓸 수가 있는 부분이고 신약한 경우에는 나를 더더욱 신약하게 만들고 제압을 하게 되는 운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는 해입니다. 이렇게 양극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식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상관계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특히 식상 같은 경우도 잘 보셔야 되는 것이 겨울 글자란 말이죠. 여기 있죠. 신, 신약한 경우가 신약, 신강이 어떻게 여기서 판가름이 날 건지 상관이 개수가 돼요. 개수 입장에서 또 12운성으로 저희가 호랑이의 환경지가 어떻게 되냐면 바로 불안정한 목욕지가 됩니다. 식신은 어떻게 되느냐. 임수란 말이죠. 임수 입장에서 호랑이의 환경지는 해자축에서 왕성했다가 그 다음에 병사인묘지로 가는 병지환경지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역시 식상이 불안정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인수, 인수 같은 경우는 이제 토의 기운인데 어, 이미 관에서 보셨기 때문에 인수는 자동으로 나와버려요. 여기서 정인, 정인이 기토죠. 기토는 호랑이 환경지를 보게 되자면 기토 입장에서 봤을 때 역시 사지가 되는 환경지이고 편인 모토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장생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제 일을 버리고 싶어할 수 있거든요. 이제 신약한 분들 같은 경 사업을 시작을하신다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을하신다거나 신약한 분들께는 좀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절지환경이 된다는 거죠. 이 편재라고 하는 상황이 경금의 금에 금의 절지 환경이라는 거죠. 금의 절지, 금이 이제 무력화되고 금이 이제 뽑히는 상황인데 재성, 관성, 목화가 필요한 상황인 경우에 목화가 필요한 신강인 입장에서 보자면 아주 좋은 거고, 구시라고 썼습니다. 아주 좋고, 또 신약한 경우는 사실 목화가 필요 없잖아요. 이거는 신약한 경우죠. 이렇게 되면 나도 운연 중에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큰 소모가 일어나는 거죠. 목돈이 나가는 목돈 지출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생계 문제가 아주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직장을 함부로 바꾸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재관이라고 하는 건 여성이기도 하고 또 자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인한 이성 문제 혹은 결혼 전에 아이를 얻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옛날부터 제가 배웠던 것을 억지로 끼워 맞춘 느낌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중간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성으로 인해서 오해를 받는다거나 특히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이성으로 인한 구설수 이 구설수가 구설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하셔야 되는 상황이 신약한 분들께 있어요. 그러면 신강한 음,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녀노소 다 통틀어서 보았을 때 특히 윗사람, 선배나 상사 아니면 아주 윗단계에 있는 갑에 해당하는 공기관 여기서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기관의 전폭적인 지지 또는 협조 이런 것들을 얻을 수가 있어서 어, 전반적으로 금전운이라든가 힘을 얻을 수가 있는 한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강한 경우에 이건 신강한 경우에요. 대체적으로 보았을 때이편재는 사업을 뜻합니다. 목이 사업이에요. 경건분들께 그래서 사업을 하시게 되면 장사를 하시게 됐을 때 사업이나 장사를 하셨을 때 어, 연애운이 또 강해지는 성향이 있겠죠. 아, 남자친구가 안 생겨요. 저 결혼 생각이 있는데 잘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올해를 노려볼 만하다는 거죠. 음,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혼분들 여성분들 오셨을 때 제가 말씀을 해드렸어요. 금일간 분들 오셨을 때아 2022년도 괜찮다. 네, 기본적으로 이걸 보시기 전에 어떤 해가 와서 이성운이 탁탁 해결이 된다기보다는 자신의 그릇에서 배우자의 운이 어떠한지는 먼저 꼭 들어보시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배우자를 얻었을 때 내가 그 배우자로 인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주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의무가 되고 일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는 사주라그러면 차라리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제 경자일주 넘어가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제 경자일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인트로는 꼭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 동그라미를 보시게 되면 이제 2022년도에 들어오는 상황이 우선 천간에는 식신이 들어왔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는 편제입니다. 자, 그리고 지장간을 저희가 또 살펴보았을 때 모토, 그리고 병화, 그리고, 간목, 이렇게 지금 품고 들어오죠? 어, 편인이 먼저 왔고, 그 다음에 편관인 병화가 중요하게 들어왔고, 그 다음에 편제가 이렇게 지장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경자일주 입장에서 들어볼 텐데, 역시나 경자를, 이, 월로 경자를 두고 있는 분들도 같이 좀 들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경검일간이신데, 자월에 태어났다거나, 경자가 월에 있는 분들도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자월에 태어나셨다거나, 이게 경금인데,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보시게 되면 이것도, 어, 상관을 지금 깔고 있는 일주죠. 이 상관을 깔고 있는 일주에서 보면은 경금이 신유술에서 가을에서 가장 왕성한 글자인데, 이제 해자축인 겨울인, 상황이기 때문에 에너지 자체는 사지가 됩니다. 이 사지 속에 품고 있는 또 지장간이 임수와 계수가 있을 것이고 이제 식신 그리고 상관 역시 상관을 이렇게 품고 있죠. 음, 우선 경자일주. 아니면 경자월을 갖고 있는 분들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직업을 보실 때는 경자월을 좀더 중심으로 보시면 되시고요 경자일주 같은 경우는 본인의 성격 본인의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냐를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참 다재다능하신 분들 이요 경자일주 같은 경우는 이 경자기둥 자체가 그래요 머리가 아주 좋고 어저 공부 못했어요 상관 없어요 머리 자체가 좋다는 얘기는 아주 영리하다는 뜻이고 웬만큼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말솜씨가 굉장히 좋아요 어 다른 말로 이제 언변 이라고 하죠 이게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세요 그리고 뭐 웬만큼은 따박따박 자신의 의견을 조리있게 상대방에게 전달을 잘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지 먹고 사실 수 있는 분들이시고 아이디어가 참 굉장히 괜찮으시거든요 그래서 음. 시장 개척 하시는데도 참 유리하실 것 같아요. 어떤 일을 계획을 하신다거나 기획을 하신다거나 어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시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 좋은 쪽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분들이십니다.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022년도에 이민년이 들어오게 되면 임수가 힘을 못 쓴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리고 이렇게 천간에도 모공동이 오고 지지에도 모공동이 오기 때문에 재성공동과 관성공동, 재관을 같이 이렇게 가지고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어, 이렇게 차가운 물이 깔려있는 경금이었는데 이제 따뜻한 것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얼음이 녹아요. 얼음이 녹고 차가운 물에서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음한 곳에서 따뜻한 곳으로 건너오는 상황이 되버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금기운이 필요한 신약한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특히 욕심이 생겨요. 이게 재성이 이렇게 확 올라오고 관이 확 올라오다 보니까 욕심이 확 생기고 내가 뭔가 좀 해보려고 일을 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성문제 특히 조심하셔야 되시고요 남녀노소 다 그래요 남자만 조심하시는 게 여자도 조심하셔야 되세요 이 재성이 여자한테도 연애운도 되거든요 이성문제 올라오기 때문에 이것이 손해를 일으킬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회식이라던가 각종 중요한 상황에서 시비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시비 나한테 이제 막 누가 태클을 거는 거죠 저처럼 방송활동하고 계신 분들인데 경금일간이다 아니면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힘든 손님들이 수시로 들어온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금전 문제, 뭐 당장 빚을 갚지 않으면 뭐가 넘어간다거나 또 어떤 재판이 걸리게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좀좀 좀 극단적인 상황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너무 막 크게 받아들이지는 마시고 아저 정도, 저 정도 어떤 큰 일들이 있구나 그럼 나는 조금 더 조심해야지. 그러면 반복되는 일을 하시거나 교육사업이라든가 제조업이라든가 또는 그냥 단순한 직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운의 흐름을 좀덜 타시기 때문에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아 내가 돈을 좀더 많이 쓰게 되거나 뭔가 버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겠구나. 일을 버릴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을 버리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 신강한 분들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신강을 인트로에서 제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명예가 생기는데 명예라는 것은 나한테 등을 돌렸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내 편으로 들어오는 거죠. 외국으로 나가고 싶었는데 계속 상황이 안 좋았잖아요. 근데 그 상황이 풀리면서 항로도 열리고 비행기길도 열리고 하면서 경자일주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신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금전이나 기회라든가 또는 사업적인 부분과 또 힘을 얻게 되고 명예 그리고 어 날개가 달리죠. 확장이 가능합니다. 오랫동안 할 만한 일들이 계약이 이어져요. 계약원도 들어와요. 게 좋습니다. 또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결혼도 꿈꿀 수가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미혼인 경우에.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자 운도 같이 들어오고 배우자 운이 신강 분들은 확 올라가죠. 근데 신약한 분들은 제가 욕심이 생긴다고 했는데 이거는 배우자로 인해서도 내가 부추김을 받거나 배우자가 나의 금전을 함부로 써서 도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신약한 분들은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경제할주분들 신약은 조금 더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신강한 분들은 기회가 들어오니까 어, 확장의 날개를 펼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경인으로 넘어갑니다. 자 경인 시작합니다. 자 경인은 보시게 되면 은또 동그라미를 이해를 돕게 기 그려드릴게요. 자, 역시 2022년도에 이제 식신이 들어오지만 힘을 못 쓰고, 왜냐면 정화를 이렇게 끌고 와서 모운으로 운이 움직이고, 그리고 이임목이라고 하는 편제가 병화를 품고 와서, 무토, 병화, 간목, 이렇게 병화는 편관이죠. 자, 이렇게 이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인이라는 이 기둥은 월주의 경인을 갖고 계신 분들도 같이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일지 자체가 호랑이는 아닌데 그 월지 여기에만 호랑이를 갖고 계신 인월에 태어난 경금일간도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호랑이는 편제죠. 편재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기둥이에요. 무토, 똑같이 병화, 또간목 이렇게 편인, 편관, 편재 그러니까 호랑이 깔고 있는 호랑이를 지금 맞이한 셈이죠. 우선 경인 이 기둥 자체는 경금일관에게 절지환경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절지환경이에요. 어, 금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금기운 자체가 없어지는 거고, 원래 이 기둥 자체에서는 굉장히 생활력이 참 강하신 분들이세요. 생활력이 여섯 가지 일주 중에서 굉장히 강해요. 왜냐하면 경금이 뿌리 내리기가 어려운 기둥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고, 어떤 상황이나 목표가 생겼을 때는 끝까지 밀어붙이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경금이 끝까지 뿌리를 내리지 못하다 보니까,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끝까지 가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임감 그리고 마무리 결실 이런 분들이 다소 좀 약하죠 이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손해가 생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식당에 들어갔을 때 메뉴를 잘못 고르는 것처럼 이 경인 기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기 자신의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부단한 부분이 있어요 어, 어떤 걸 해야 되지 어, 나 정작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나 회사가 지금 회사도 나쁘진 않은데 비전이 없는 것 같아서 이 상황에서 다른 회사로 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계속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분들이 이제 2022년도를 맞이를 했어요 그러면 음, 목이 있는 상태인데 또 목이 더 들어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목균 자체가 이제 굉장히 강해지는 상황인데, 밥이 많은데, 나 이미 배부른데 더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원국에, 사주 원국에, 돼지 글자가 옆에 바짝 붙어 있거나, 돼지 띠거나, 돼지 시에 이렇게 태어나셨다라고 한다면, 원국에 이렇게 해가 더 들어오게 된다면, 올해 목균이 더 강해지게 돼요. 더더더더더더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신약한 경인 일주라고 한다면, 이 경제적 타격이 여섯 가지 일주 중에서 좀더 경제적 타격, 경제적 유혹, 그리고 이성으로 인한 어떤 유혹, 아니면 배우자로 인한 어떤 그 고생들, 특히 금전. 함부로 내 명의로 카드를 막 쓴다거나, 카드 빚이 생긴다거나, 이런 상황이 더 강해지는 부분이에요. 여섯 가지 일주 중에서 더 그래요. 그러면,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오랫동안 묵었던 문제들이 한 번에 날아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죠. 오래된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금전이 굉장히 상승을 하게 됩니다. 특히 기회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 기회가 기회로서 그쳐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베풀었을 때, 거의 다섯 배 10배 가까운 상승의 폭으로 본인에게 더 많은, 더 좋은 기회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방송을 탈 수도 있고 활로가 열려서 해외로 뻗어나가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신강한 분들께는 굉장히 좋습니다. 밥그릇이 갑자기 10개가 생기는 거랑 똑같아요. 그만큼 좋다는 거죠. 그래서 경인 입주 분들, 특히 신강은 좀더 즐기셨으면 좋겠고 신약한 분들은 조금 더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목이 강해지기 때문에, 음, 경인 분들은 특히 여섯 가지 일조들 중에서 위장병 더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이제 목극토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토가 비장이나 위장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것도 이제 공격을 받고 금기운이 더 약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허파라던가 우리가 폐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대장이라던가 이런 거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상황이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이제 경진으로 넘어갈게요. 자 경진 시작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경, 동그라미를 또 그릴게요. 자 동그라미 그렸고 이제 경검 일관 입장에서 봤을 때 2022년도가 식신이 들어왔지만 정화를 끌고 오기 때문에 청관에서 목기운이 논다고 그랬고요. 이제 편제 임목이 들어와서 모토 병화 편관 감목 편제 이렇게 편인 편관 편제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경진 역시 이것도 경진을 월로 월주로 이렇게 쓰고 계시거나 아니면 진토를 깔고 있진 않지만 진월래 태어나신 간목분 진노래 태어나신 경금 일간 분들이시라면 같이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진토라는 것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편인이에요. 껍데기는 우선 편인이고요. 식상의 창고이기도 합니다. 겨울을 마무리 지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진토 속에는 당연하겠지만 을목 어, 을목, 개수, 을계무 요렇게 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제, 을목, 그 다음에 개수, 상관, 그 다음에 편인, 무토, 요렇게 지금 품고 있어요. 네, 눈치 빠른 분들은 바로 지금 보셨을 텐데, 여기 이제 2022년도가 되면서 무토, 이, 여기로 들어온 편인과 여기서 이제 상관, 계수가 서로 암합을 합니다. 암압을 하게 되고 또 인, 묘, 진의 인, 진으로서 목의 웅동이 좀더 강해져요. 그러니까 목이 활을 또 끌고 오죠. 이 평관, 병화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관의 흐름으로 계속 가는 부분입니다. 사주 전체가 차가웠던 분들 같은 경우는 따뜻해지는 쪽으로 가시기 때문에 경검일간 분들 중에서 냉한 사주를 가지고 있거나 이제 축도라던가 진토를 가지고 있거나 해수 자수, 특히 자수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차가운 쪽으로 종하시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사주 구성에 따라서 굉장히 냉한 기질들은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한 해입니다. 경진 같은 경우는 또할 얘기가 있는 게 기본적으로 그 신체적인 조건이 참 좋으신 분들이세요. 또 멘탈도 강하시고 뭐든지 차근차근해서 내가 차곡차곡 쌓아서 이루어나겠다라고 하는 그 성실한 것을 굉장히 많이 따지시는 분들이시고 한번 시작하게 되면 은 끝까지 내가 끝까지 해내고 마는 사람입니다. 이게 주변 사람들 좀 불편하게 할수 있는 인자가 될 수도 하지만 그 고집이 사업이라던가 장사로 이어지게 되면 은 장인정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죠. 이분들이 이제 2022년도 상황을 맞이하시게 되면 은말 그대로 목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목이라는 것은 크게 재성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화관성을 끌고 온다고 그랬어요. 어, 재관을 불러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진토 편인이 이 목곡으로 인해서 편인 자체가 희생이 됩니다. 진토 편인은 학생에게 있어서는 학업원이 될 것이고 우리 일반인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기댈 수 있는 보호자가 됩니다. 근데 이 보호자가 이제 호랑이에게 이렇게 흡수가 돼버리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문서도 되거든요. 보호자나 문서라던가 이런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경진일이거나 경진을 원로 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굉장히 강해요. 계속 공부를 해왔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제 그만해야지. 난 다른 걸 하고 싶어. 자신의 목소리에 따라서 전혀 다른 진로로 바뀔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이제 돈벌이로 갈 확률도 높겠죠. 또 신약한 사주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계속 의지를 하고 있었던 부모님이 드디어 나를 독립을 시키거나 아니면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거나 부모님이 더 이상 나를 보호해 줄수 없는 상황으로 이제 변경이 될수 있고 또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문서적인 어려움도 생길 수가 있어요. 내가 사인을 잘못하는 거죠. 도장을 잘못 찍거나 까딱 잘못해서 개인정보 유출이 됐어요. 이런 것들이 상황이 좀안 좋아져가지고 까딱 잘못하면 조심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재산들이 큰 돈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신강한 분들께는 아무래도 이제 목국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오랫동안 있었던, 그러니까 신약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보호자가 이제 보호를 못해주는 상황 또는 문서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 했고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어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윗사람이 사라지는 거죠. 나를 괴롭혔던 아주 사납고 무서운 상사나 아니면 부모님 이런 분들이 이제 나를 떠나가는 거죠. 오랫동안 있었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법문제 같은 것도 있겠네요. 뭐 민사소송 같은 거한 7, 8년 이렇게 굉장히 이어져 왔던 분들 소송, 송사 이런 송사에서 드디어 해가 해결이 되시는 해결이 되고 탈출이 되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 또 있겠네요. 어, 부부관계 같은 경우에 이혼을 하고 싶은데 이혼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혼을 하고 싶었는데 이혼이 성사가 드디어 되거나, 이거는 이제 성사 문제하고 같은 얘기이긴 한데 이혼이 안 돼가지고 되게 힘들었던 분들도 이제 드디어 고통에서 해방이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경호로 넘어가 볼까요? 자, 경호입니다. 역시 2022년도죠. 자 그러면 또 예를 덮여서 동그라미를 그려 볼게요 반드시 인트로 보시고 건너와 주세요 여러분 그래야 연결됩니다 자경우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정관을 깔고 있어요 이게 뜨거운 글자 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뜨겁기는 한데 이이 이 글자 자체는 이제 음기가 시작되는 글자 이기 때문에 자 경검 입장에서는 목욕지를 깔고 있고 음 음기를 깔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기운을 보충을 받고 싶어 한다는 의미기도 이 해요. 그래서 한 가지에 집중하기가 좀 힘들고 사람이든 일이든 좀 한눈을 좀잘 팔아요. 이분들이 어 그런 가운데 빛나는 글자이기 때문에 좌우묘유 중에서 오기 때문에 늘 어디 가든 티가 나고 드러나 보입니다. 사람이 그 사람이 뭔가 좀 달라 보여요. 사람 분위기 자체가 이분들이 품고 있는 글자를 보면 은 병화와 그리고 기토와 정화가 있어요. 병화는 평관이고 기토는 정인이고 정관인 이렇게 정화를 이렇게 품고 있죠. 음, 워낙 드러나고 워낙 튀어 보이기 때문에 참 이분들 특징이 뭐냐면 질투를 잘 받아요. 이분의 배우자가 너무 너무 미남이거나 이분의 배우자 부인이 너무 예쁘고 재능이 많거나 혹은 어릴 때부터 집안이 너무 좋은 집안으로 태어났다거나 근데 이제 시기 질투를 많이 받는다는 것은 내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보다는 내 것을 탐내고 나를 어떻게든 흠집을 내려고 하고 이런 분들이 더 많이 배치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어떤 세팅이기도 한데 그래서 어떤 사람을 내가 주변에 친구나 지인으로 두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경우가 되거든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2022년도가 어떤 해로 왔는지를 보시게 되냐면 식신이잖아요. 청간에. 하지만 식신 역할을 못한다고 그랬어요. 임신이나 임자나 임진의 해로 들어온다면 모르겠지만 임인의 해이기 때문에 정임합으로 정화를 끌어든게 당겨서 목으로 청간에서도 운동을 하고 있겠지만 이렇게 지지에서조차 팬제 임목으로써 모공동을 한다는 거죠. 이해 자체가. 60년 만에 들어오는 모공이고요. 품고 있는 글자도 보시면 편의 모토의 가장 중요한 병화편관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목 편제를 이렇게 품고 있습니다. 자 눈치 빠른 분들은 또 보시겠지만 여기 들어온 감목 편제와 어, 원래 갖고 있던 것 중에서 갑기, 합으로 이렇게 암합을 또 하게 되죠. 그래서 음, 이분들 입장에서는 어찌 됐던 목원이 굉장히 세지고 또 인과 오가 이렇게 아참 경호월에 태어났거나 5월에 태어난 경검인간도 같이 들어주세요. 인오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은 인오술이라고 해서 인오술이 화예요. 근데 인오가 만나게 되니까 화곡을 이루게 하려고 하고 또 기본적으로 이렇게 병화를 품고 있기 때문에 목과 화, 목생화가 굉장히 잘 되고요. 그래서 재관의 운동이 이렇게 커지기도 하고 이 평관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목이 장생이 돼요. 이렇게 일어나고 바빠진다는 거죠. 화기운 자체가 폭발하듯이 일어나는 상황이 돼요. 거기다가 갑기 암압으로 서로 몰래 좋아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장관계리는 신약한 분들 같은 경우는 화기운이 폭발하게 되면 나를 제압하는 것들이 더 많이 들어오거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배우자로 인해서 고생이 생길 수가 있고 또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더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즉 방해나 간섭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생길 수가 있고 그 조직을 어쩔 수 없이 떠난다거나 연예인 같은 경우는 소속사를 이제 갈아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어쩔 수 없이 발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떠나듯이 피하듯이 탈출하듯이 떠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강한 경우 같은 경우는 모든 일들이 더 쉽게 해결이 되시는데 특히 사주 원곡에 돼지 해가 있는 경우는 더 좋아요. 이게 인의 합으로 또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목곡이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문제 해결로 가는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금전 문제도 남녀노소 다 이렇게 좋은 쪽으로 풀리겠지만 내 배우자로 인해서 더 좋은 입지를 얻을 수가 있고 더 명예가 또 입소문이 나서 나의 이름이 좀더 좋은 쪽으로 사람들에게 평판이 더 올라가는 쪽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 호랑이 운이 들어왔을 때 이내 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돼지 글자가 있는 경우 해수가 있는 경우에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경호는 경호기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양쪽으로 갈립니다 꼭 보셨으면 좋겠고 신약한 분들은 상사에게 또 배신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이 상사나, 음, 내가 모시고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비서였다면 회장님께 믿었던 부분이 아르르르 무너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대입을 해서 한해 운세에 잘 계획을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경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고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경신기둥 같은 경우는 내가 나를 깔고 있는 기둥이에요. 위아래가 똑같고 걸럭지에 앉은 상황이고요. 품고 있는 글자가 무토, 편인 그리고 겨울 글자 식신을 또 깔고 있고 역시 자신의 글자인 경금을 이렇게 품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2022년도에 임수는 이민년으로 들어왔지만 정임 하보로 인해서 목이 힘을 이제 뿌리를 내리기가 어렵고 임신이나 임자나 임진으로 들어와야 임수가 힘을 얻는다그랬습니다 그래서 임수는 들어와봤자 식신의 역할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많이 약화되는 상황이죠. 어차피 모공동을 하게 되고 정화를 끌어당겨서 그리고 이 임목도 모공동을 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무토, 병화, 감목 이렇게 편인, 병화평관, 그리고 편제 갑목 이렇게 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눈치 빠른 분들은 또 바로 보이시겠지만 여기서 원래 있던 글자 경신에서 들어오는 글자끼리 보시게 되면 은 병임이 서로 또 부딪히고 또 갑경이 서로 이렇게 극을 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럼 경신이라는 기둥 입장에서는 어떻게 볼수 있냐 경신 기둥을 월주로 쓰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이 양력으로 8월 달이거든요 양력 8월 초에서 9월 초에 태어나신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세요 신월에 태어난 경건분들도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기다 아니다가 분명하세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성격 자체가 그리고 이제 갑자기 누군가의 도움을 얻어서 확 점프하기보다는 내가 내 힘을 얻어가지고 내 힘으로, 내 힘으로 여기까지 노력해서 차근차근차근차근 차근차근 올라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시고, 나름 감수성이 굉장히 뛰어나세요. 뭐, 그림을 잘 그린다거나 음악적인 재능이 있다거나 이런 예술적인 재능 쪽이 굉장히 좀 발달이 되어 있으시고, 그리고 원숭이 글자답게 재주가 많으시거든요. 칭찬해 줄수록 좀더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요. 주변 사람들 기분도 잘 알아차리거든요 이분들이 그런데 이제 이 금기운이 여기서 이민년이 들어오면서 뿌리채 날아가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말 그대로 인신충이 되는 거예요 이걸 충이라고 해요 금과 목이 크게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신금 입장에서 이 원숭이 신금 입장에서는 절지가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2022년도의 상황 자체가. 인신 사이가 달려가는 것을 뜻하다 보니까 특히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 또는 운전을 업으로 삼으시는 분들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조심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SNS 같은데 개인정보 노출하시는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신약한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신데, 또 직장에서는 관제, 내 잘못이 아니더라도 조사라던가 세무조사 같은 거, 이런 것들 이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건강은 특히 더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맹장수술 저는 어릴 때지만 저는 경신여생이거든요. 맹장수술. 아직 안 하셨다면 이때 일어날 수 있고요. 맹장수술. 워낙 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대장. 그리고 허파. 우리가 폐라고 하죠. 허파. 요런 쪽으로도 이제 건강을 조심하셔야 되는 해예요. 음, 그리고 신약한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변 분들 뿐만이 아니라 가족, 친구,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봤을 때 금전적으로, 생계적으로 타격이 들어오는 상황이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또 속아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가 사업을 시작해라, 뭐모인 점포를 내라 이런 솔깃한 제안들이 올수 있거든요. 이거 이제 판단하시는 거를 되도록 보면 보류하시는 것이 좋겠죠. 신약한 분들은 더더욱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신약하신 분들은 특히 주변 사람 포함해서 금전, 새 사업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다운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원체적으로 금균이 강했어요. 신강한 경신일주 같은 경우는 어이 편제가, 이 입목 편제가 그거예요. 나한테는 부인도 되지만 부인의 집안, 즉 처가도 돼요. 처갓집. 이 처갓집으로 인해서 어떤 혜택을 받는 거죠. 병원을 개업하고 싶은데 처갓집에 도움을 받는다거나 사업인의 장사를 하는데 일조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건강도 아주 좋아지고 신강한 분들은 건강이 아주 좋아지고 모든 일들이 좋아지고 어, 남자분들은 또 그렇지만 여자분들 같은 경우도 편제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에게 도움을 받아서 금전이나 모든 문제가 아주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한번 사업을 시작해 보렴하고 도움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대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경술 보겠습니다. 경수 시작합니다 역시 동고라미를 그리고요 자 경술도 마찬가지로 경술을 원로 두고 있거나 아니면 술월에 태어난 경검 일관분들도 같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편인을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술토라는것 자체가 화의 관성의 창고 예요 그래서 관고지 라고도 합니다 음. 경술 일주나 경술을 기둥으로 세게 두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이 제이 편인이고 경금이 신유술에서 왕성한 글자다 보니까 쇠지 안경에 놓이는 상황이고요. 신정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장관으로. 신금은 겁제죠. 그리고 정화는 정관이고 무토는 정인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민년이 2022년도로 들어왔고 식신으로 들어왔으나 임자나 임신이나 임진이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임수가 힘을 쓰기는 어렵고 더군다나 정화를 청간해서 한해운으로 끌고 오기 때문에 모곤으로 청간해서 노는 에너지가 변합니다. 그리고 잇목 자체도 편재에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모곤이긴 합니다. 모곤이고 굉장히 강하죠. 뚫고 올라오는 상황이니까 금기운 자체가 여기서 힘을 못 쓰게 되는 거죠. 뿌리째. 자, 무토, 병화, 그리고 감목 즉 편인, 편관, 그리고 편재 이렇게 품고 들어오는데, 또 눈치 빠른 분들은 바로 보실 수가 있는 것이 아마블 하는 글자가 보이죠. 서로 몰래 좋아해요. 더군다나 인오술의 인술이기 때문에 인오술과 같은 화의 에너지를 끌고 오고, 이 화는 바로 관성입니다. 어, 극 중에서 이렇게. 음, 합을 이루기 때문에 이 상황 중에서 음. 좋은 쪽이긴 하죠. 좋은 쪽인데 화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화생토를 해 주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화가 토를 돕기는 해요. 말 그대로 화생토를 해 주기는 하는데 이 술토가 이게 일반토가 아니라 미토나 술토 같은 경우는 건조한 토예요. 건토라고 하거든요. 건조한흙이라서 우리가 어떤 재성을 키우기가 힘들어요. 이 목을 키우기 힘들어요.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술토입니다. 거기다가 경술일주분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없는 상황에서 자신만의 기술과 또 자신만의 창조물들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해요. 딱 목표를 정했을 때 거기에 달려가는 기운이 굉장히 강하고 또 의지가 굉장히 출... 굉장히 단단하고 사람 자체가 굉장히 멘탈이 세요. 근데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의견을 거둔다거나 반대 의견을 냈을 때 부딪히는 일이 들 많습니다. 쉽게 수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하게 됐을 때는 좀 독선적이다, 독단적이다, 이런 평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목표를 이루는 데에는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죠. 목표를 이루는 아주 강한 의지가 출중합니다. 어, 이분들이 이제 이민년을 맞이했을 때 이렇게 속으로는 암압이 되고 화곡을 이루다 보니까 신약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술토가 인으로 이제 편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호자 아니면 문서 이런 부분들에서 내가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독립을 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어, 조직에서 내가 급하게 나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떠밀리듯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독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재성으로 모두 흘러가 버리니까 큰 돈을 쓰게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될 수가 있냐면, 이제, 재성과 관성을 같이 끌고다 보니까, 내게 등을 돌렸던 사람들, 이 편인에 해당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내 편으로 돌아오는 거죠. 안티팬들이 팬청으로 다시 돌아온다거나, 또, 어떤 오해가 풀려서 더 좋은 금전과, 또, 어떤 기회들, 힘과 명예가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관을 얻게 되는 거죠. 예, 경술 일주 같은 경우는 관을 얻게 되다 보니까 정관으로. 연애원도 아주 강하게 들어옵니다. 연애운과 사람들과의 그 대인 관계가 아주 좋아지고 건강도 아주 좋아지는 흐름입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 일주들을 한번 정리해서 보았고요. 오늘 좀 밤이 늦어서 신검은 제가 내일 이 녹화한 거 편집해서 올려야 될것 같아요. 편집도 좀긴 시간에 소요되기 때문에 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공지가 있습니다. 4주 기초 수업 듣고 싶다고 곧잘 제가 계속 연락을 받았었는데요. 제게 상담을 한 번에 더 받아보신 분들은 온라인 수업반을 개설을 하기 때문에 두 명씩, 두 분씩 짝을 지어서 제가 반을 개설을 해드릴 거예요. 보통은 일요일 반을 개설할 예정인데 1월이나 2월쯤 늦어도 시작을 할 예정이고요. 빠른 분들은 1월에 바로 개설을 해서 시작을 할 것이고 조금 일정이 늦다 하시는 분들은 2월에 제가 개강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반이 여러 반이 생길 수가 있어요. 주중에도 시간만 맞으시면 은 소수정의제로 계속 갈 거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 나는 해보겠다라고 마음 잡수신 분들 계시다면 해외에 계신 분들도 두 명만 모이시면 은 제가 1년 동안 계속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공부를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공부방법을 잡아드리는 쪽으로 온라인반 계속 끌고 나가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시청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